너무 꿈을 꿨거든. 언니가 나왔어. 꿈에 내가 나왔다고요? 응. 어. 무슨 어? 꿈인데요? 꿈 얘기해도 되나? 응, 어? 황제지. 너무 생생하게 같어 자고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언제한테 전화를 하다가 빠았어 왜, 왜? <웃음> 아니, 꿈에서요, 여러분들. 쇼를 하는데, 아가씨가 쇼 대기실에 다 들어가서 오지가래꼬고래나 혼자 남아있는 거야. 근데 어떤 손님이 무대 쪽으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던졌어 무대 쪽으로 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막 혼자 이제 줍고 이제 내가 못안 왔다? 근데 언니가 쇼 끝나고 나한테 막뭘 하는 거야 그거를 줬으면 어떡하냐면서 약간 알지 뭔가 나를 너무 뭐라 하는 거야 내가 언니 그럼 그거 좋아하다가 그거 밟고 넘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키웠지 언니야 그리고 언니 원래 이거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걷어야지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 가서 니 그친 언니들한테 물어보라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언니가 너무 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니 나하고 얘기 좀 해요 내가 막 계속 그랬어 근데 언니가 얘난 너하고 얘기하기도 싫어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혼자서 막또 꿈에 있었지 예영이니까 막 꿈인데 갑자기 마칠 시간 내가 갖고 얘나 언니가 아까 화제를 언니 내몸은 손도 대지 마! 내가 그랬어. 근데 그러고 그랬잖아. 야이 씨발 년아! 맞아. <웃음> 근데 내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 이게 내가 그러내몸 언니 손도 대지 마! 내가 그랬는데 언니가 이렇게 앉아있어. 언니 나랑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랬 말이야. 얘기 안 해. 너랑 얘기 안할 거라니까? 막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 진짜 이런 속골이 있지? 이 구멍 난거 그걸로 제가를 때리는 거야. <웃음> 그러고 깼어.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그거 알지? 꿈에서 슬픈 꿈, 꾸에서막 울잖아. 그런거서 말이야? 어, 아니, 기분 나빠, 뭐, 슛슛거리는 척 했어. 어, 추다 그냥, 아, 언니, 언니 가 꿈에서 나 뒤집어지게 때리더라면서. 제 고양이야 개야 저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아니 고양이야 그냥. <웃음> 강아지야 개꿈 사람들이 계속 안 들었다잖아 아니 토닥토닥 다 들었어 <웃음> 내 고양이 토시한안 들려 그거 왜 좋냐고 막 그러길래 어머 뭐, 언니 쇼하는데 넘어지니까 당연히 줘야지 그랬는데. 어 맞아 너네 언니, 어, 친한 언니한테 제발 물어봐라 와 어, 맞아 맞아 그래, <웃음> 어, 맞아. 그래, 맞아. 내가 어얘 예, 네가 말하기 싫어 어 맞아 그랬는데 끝나고 난 뒤에 <웃음> 네가 삐져가지고 <웃음> <웃음> 아까 언니가 한내서 미안해 어 맞아 그랬는데, 다 들었어 내 몸에 손 대지마 그랬더니 뭐 구멍 뚫는걸 했다 <웃음> 어 맞아 <웃음> 맞아. 어, 이 언니 멀티 니주어진다 대박. 들어요. 오늘 다 외워. 어, 오늘 같은 방송하다 7년 차 댓글 모르겠어요. 어, 오늘 어, 내 얘기 들어주고 있었네. 아, 어, 여러분들 그러지 마요. 나 얘기하고 있는데. 안 네. 들어주고 그래갖고. 다다 기억력 전해주자. 어, 나다 기억해요. 오늘 또 뒤집어지는 손님이 올라나. 어, 참아. 연락이 안 돼요. 아. 이게 연락이 안 돼. 뭔일 뭐 있나? 걱정된다. 어이, 뭐라. 그래. 원래 계속 연락하고 주고받고 했거든, 나랑.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아. 깜빡다나봐 닮아오겠죠, 그럼. 아, 나뭐어야겠다 <웃음>